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지원자였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성격은 어떤지 혹시 엄마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? 매우 쉬워 보이는 질문을 했어요 이거 할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잘 봤다고 생각돼똑 떨어지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총무팀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네, 면접을 볼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업무가 주어져도 나는 잘할수 있고 동료들 상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네, 첫 번째 지원자의 이력서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특정 회사를 정해놓지 않고 이력서를 쓰는 경우 있어요 마케팅과 영업 두 개를 놓고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도 처음엔 영업관리 시작했다 마지막에는 홍보로 끝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그 혹시 이 직무에 있어서 본인이 타 지원자하고 차별되는 점에 대해서 혹시 제가 국제회의 기획사에서 1,2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700명의 등록자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다른... 경쟁자들과의 조금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성격은 어떤지 물어봤죠. 이면접관님 성향 자체가 인성 중심으로 물어보는 스타일이세요. 매우 쉬워 보이는 질문을 했어요. 이거 할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. 이게 나는 잘 봤다고 생각돼요똑 떨어지는 그런 문항이거든요. 제가 어, 여태까지 들었던 말로는 야무지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활발해서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일할 맛이 난다. 타인이 보는 나는 어때요? 라고 보는 거는 본인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활발해요. 그리고 꼼꼼해요 나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어, 좋은 평가를 받냐 안 받냐에 대한 혹시 엄마는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? <웃음> 엄마가 정말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게으름 피는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는 왜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? 라는 어머니는 <웃음> 무뚝뚝한 딸이라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 할 일을 하려고 하고 어, 장녀로서 책임감도 있는 듬직한 딸이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고 싶으신지 이 어, 지원자가 마케팅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너 어떤 업무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그래서 어떤 업무 하고 싶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알고 있니?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보죠 홍보 컨텐츠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어요. 다른 인턴 친구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했거든요. 색깔도 저번엔 주황색 했으니까 이번엔 노란색을 해볼까? 그 업체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도 좋았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팀장님께 보여드릴 때도 저 나름의 뭔가 뿌듯한 구조하려 하죠. 마케팅 업무는요. A 업무, B 업무, C 업무, D 업무가 있는데요. 저는 향후에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B 업무를 하고 싶어요.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? 제 마케팅 그래도 좀안 해? 그 다음 후속 질문으로 아마 그거 어떻게 노력했어요? 물어볼 거예요. 그럼 나는 노력한 거 이야기하면 돼요. 아, 그럼 저 친구는 여태까지 이력상 해당 일을 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 많이 됐구나.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근데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.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네, 일단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러에는 근력운동에 조금 재미가 들려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무게가 점점 올라가는 그 재미가 조금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어, 하얀 양과 같은 순수한 우리 지원자세요 물어보니까 답변하고 물어보니까 또... 정신력이 좀 강하신가 봐요 네, 아무래도 뭔가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거를 근데 넘으면 그다음부터 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,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되네? 나할수 있네?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업무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어요.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능력이 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. 라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. 취미를 물어본다면 저는 운동을 좋아요. 해 라는 관점이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나의 규칙적인 생활하는 모습을 어필한다든가 운동을 통해서 내, 나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든가 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는 걸로 귀결되지 않으면 방금 질문에 답변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깔때기입니다 깔때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지 않으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서 VIP 손님께 쪽지를 받았던 경험인데요. VIP 손님분들께서 네분 정도가 그룹이 된걸 제가 발견했는데 을 어떤 한 분이 먼저 한국을 떠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. 엄청 아쉬워하시길래 그 라운지를 열어드리고 줄을 를팅을 해놓고 쪽지를 남겼었어요. 그 쪽지 뒷면에다가 입장을 써서 저한테 주셨고 이달에 서비스 사원 상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회사 했는데도 집에 코팅해서 가지고 있는 <웃음> 앞으로 5년 뒤에 뭐 어떤 걸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? 제가 원하는 직무가 마케팅이다 보니 한 팀을 꾸려서 광고를 만들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의 뭔가 실적을 낼 만한 PM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면접관님은 누굴까요? A 면접관님입니다. 왜 어렵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A 면접관님을 만나면 나잘 봤다, 나는 합격이다 하고 집에 가요. 근데 떨어질 겁니다. 왜냐하면 A 면접관님은요. 되게 온화 하시죠? 아 그렇군요. 네, 탈락. 그 면접관님 머릿속에는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. 이렇게 답변하는 친구, 이런 성격을 가진 유형은 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, 그런 데이터가 이미 다 있으신 분이세요. 직무 역량을 애시당초 대놓고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거 둘러둘러 물어보는데 그 어필은 내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는 게 A 면접관님이시다 절대 겉으로 보이는 걸로 여러분들이 <웃음> 판단하시면 안 된다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 제가 사전에 가지고 있을 편견이 없어서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.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뭔가 교감을 할수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세 번째 면접관님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잘해주신 것 덕분에 더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었어요. 면접의 방식이 항상 뭔가 획일적이고 딱딱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. 정말 저를 궁금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더 다음 질문에 더 열심히 답변 드리고 싶고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지원자였고 적극적이고 발랄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모든 면접에 대한 질문을 본인의 업무와 업무 경험에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요 주로 마케팅을 좀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그 스펙들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하시면 장점과 함께 같이 긍정적으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<웃음> 이렇게까지 좋게 쓰셔가지고 어 뭔가 신기한데 그래도 좋게 봐주신 게 있긴 있으니까 기분 좋네요 앞으로도 좀 발랄하게 면접을 봐야 하나 <웃음> 그런 생각도 하고 <웃음> 네. 걱정했거든요 많이